먼저 SearchB와 서치 Search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earch, 서치, Search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서 FX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수값은 FindText죠. 찾으려는 글자인데 어, A1셀은 공란이죠. 빈셀을 클릭하고 두번째 위틴 텍스트에서 위틴 텍스트는 찾고자 하는 곳에 글자적 A5셀을 찍어주면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첫번째에 있는 빈 셀을 A5셀에서 찾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제일 첫번째에 있는 1을 반환해 줍니다. 이제 스타트넘은 생략하면 자동으로 1이 됩니다. 첫 번째 글자부터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확인을 누르면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서치에서 한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a2셀을 찍어주면 한이라는 글자를 a2셀에서 첫 번째 글자부터 찾는데 하은첫 번째 글자에 있죠.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국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면 서치는 한글, 영어, 숫자, 공백 모두 한 글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두 번째 국이 있으니까 2가 나온 거죠. 근데 searchB를 쓰면, searchB를 쓰면 이제는 다릅니다. searchB는 한글은 2바이트, 영어 숫자 공백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글이기 때문에 두 글자이기 때문에 국에 올려면 세 번째가 국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자를 찾을 때는 searchB면은 한이 1, 2, 9, 2, 3, 4, 0, 1이5 대는 6이죠. 그래서 대를 쓰면 6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근데 서치라고 쓰면 하나, 둘, 셋, 네번째니까 4라는 값이 반환이 되죠. 그 다음 이제 미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드는 중간에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이제 fx를 눌러서 인수값을 보고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돌려줄 문자들이 포함된 문자열이죠. 이제 아름다운 설악산 중에서 반환값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넘은 서치 B로 A1셀, 빈셀을 a5셀에서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무조건 1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1에다가 5를 더했기 때문에 6이 나오고 이제 시작 위치가 6이 된 거죠. 이제 여섯 번째 글자부터 찾기 시작할 건데 넘차스 이제 문자의 개수죠. 3개니까 a5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설부터 하나 둘세 글자를 가져오니까 설악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리플레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리플레이스를 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는 다른 글자로 바꿔주는 게 리플레이스입니다 올드 텍스트는 일부분을 바꾸려는 텍스트입니다. a5셀이니까 아름다운 설악산이죠. 스타트 r 은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서치비로 한이라는 글자를 a2셀에서 찾으면 1이죠. 그래서 숫자값 1이 나왔고 첫 번째 글자부터 n 차스에 올랐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부터 다섯 글자를 new 텍스트가 대체할 새 텍스트인데 그 다섯 글자를 지우라고 했죠 쌍다운표 연속 두 개만 넣어주면 글자를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하나 둘셋넷 공백까지 다섯 글자를 지우게 되면 설악산만 남게된 거죠. 확인. 이제 미드 fx를 눌러주시고 텍스트에 a를 넣었기 때문에 한국 대한민국 중에서 반환값이 있는 거죠. 스타트넘 시작 위치를 서치 b로 a4 셀을 선택했죠. 그럼 수익을 찾을 건데 수익을 어디서 찾냐면 A3 셀에서 찾는다고 했죠. A3 셀에서 수익을 찾을 건데 분기 공백인데 한글은 이바이트이기 때문에 1 2 3 4 5 9 공백은 한 바이트만 차지하죠. 그다음 수익이 여섯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6이 나왔죠. 그래서 여섯 번째 글자부터 넘차스 두 글자니까 이제 한국, 공백,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반환하니까 하나, 둘, 셋, 공백이 세 번째죠. 대가 네 번째, 다섯, 여섯, 민이 여섯 번째 글자죠. 여기서 두 글자, 민국, 두 개의 글자를 반환하니까 민국이 반환이 되죠. 확인. 이제 리플레이스를 보겠습니다. fx 올드 텍스트 일부분을 바꾸려는 텍스트가 분기 수익이죠. 분기 수익에서 일부분의 글자가 바뀔 건데 이제 스타트 넘은 서치 B로 구했죠. A4셀이 수익인데 수익을 A3셀에서 찾을 거죠. 한글은 서치 B이기 때문에 한글은 이 글자씩 차지하죠. 둘, 넷, 공백은 다섯, 여섯 번째 수익이 있기 때문에 6이라는 값을 반환 받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글자부터 값을 바꿀 건데 분기, 공백이 세 번째, 수익, 익이 다섯 번째죠. 이제 여섯 번째는 이뒤의 글자입니다. 이뒤의 글자를 이 글자가 없지만 익 뒤에 두 글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두 글자를 명세서라는 글자로 바꾸라고 한 거죠. 그러면 분기 띄우고 수익 뒤에 명세서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 수익 명세서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넘차수는 굳이 두 개일 필요가 없죠 1이어도 한 글자만 바꾸겠다 라고 해도 분기 수익 명세서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넘차수에 있는 이 숫자는 크게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글자 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 앞에 여기 내용에 포함이 돼야 의미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숫자부터 이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빼기 2를 해주면 네 번째 숫자가 되죠. 그리고 수익 이두 글자를 명세서로 바꾸겠다고 하면 분기명세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적어주면 수만 명세서로 바꾸고 익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분기명세서 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안에서 있어야만 넘차수가 의미가 있고 글자 바깥쪽 오른쪽에 적을 때는 글자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라고 적으면 분기명세서가 됩니다